앞에 뭐라 써 있는 거야? 해시케 정리해시케 정리회시케 정리해시케 정리해시케 정리해시케 정리해정정회정정 그냥 편하게 밥 네. 드세요 오늘 진짜, 진짜 그냥 릴렉스하고 일부러 웃길 필요 없잖아 우리. 진짜 웃길 네. 필요 없고 그냥 사담 나누는 해. 거예요 그냥, 그냥 웃기만해 사담, 사담, 사담, 사담 방송이라 하더라고요 네. 계속 의심병만 해. 들게 만들어놨어 자, 고기 진짜 맛있다 맞아. 진짜 방송하지 마요 여러분 네. 오늘 진짜 맛있다 네. 진짜 하지 마요? 사실 오늘 공수하려다가 많이 참았거든요 저희 방송 안할 때도 공수하잖아요 그건 그래 준대말도 하지 말자 그래 그래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담, 그래. 말 그대로 사적인 그래.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 응. 다들 어떻게 지냈어? 매일매일 같이 스케줄 지금 근데 갑자기 뭔 사담을 나누라니까 뭘 몰라, 안 몰라. 해야 되냐? 적응은 하나도 안돼 우리 편하라고 진짜 방송해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긴 하셨는데 라고 하기엔 가 지금 말 너무 많이 하는거 알지? <웃음> 너는 불안한 거야?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게그 그래, 그렇게 하다가 밥밥 뛰울러가 나온 거야 그러다가 응. 배고파 배고파 한 거야 어, 근데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한 거고 그건 맞아 <웃음>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아니, 저번에 우리 팬사인회 전에 시간이 한 20분인가 뜨는데 준영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음, 어, 나 운동을 맞다. 하는데 몸은 이제 태닝을 했나? 쉐입이 너무 좋은 거야. 어. 근데 또몸 하면 디노잖아. 그렇지 수준 이상이 없지. 디노는, 디노는 <웃음> 이제 뭐, 나시밖에 안 입잖아. 디노는 요즘 몸은 안 입고 다니잖아. <웃음> 디노 이제 나 수밖에 없을 걸 집에? 디노 여기 코코넛 달고 다니요 코코넛 아 목마르면 말에 여기 코코넛 <웃음> <네네>. <웃음> 아무튼 근데 축하 아무튼 축하해주자 우리 싶은데? 디노 <웃음> 디노 화장품 광고 모델 됐잖아 아슈이랑 아아아 같이 한거 아니야? 하지만 아, 버이랑 버논이, 같이 버논이. 하게 됐고 또또한번 축하드릴게요 우리 특스 <웃음> 형도 화장품 광고 아. 리아아 화장품 광고 진짜, 우리 화장품 다들... 진짜 많이 한다 그림 그림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고랑이! 아 고랑이! 지금 네. 아, 반응이 아, 너무 좋아요. 좀 잠깐 무슨... 보여줘 여기서 에 혹시 안돼 안돼 안돼. 그래. 어. 그래. 어. <웃음> 핸드, 뭘, 왜? 그래. 노래. 핸드폰으로. 뭘왜 안돼? 안돼 이유가 안. 뭐야? 아니 너무 방송 방수 순 생각하지 말라 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군무해서 어, 그냥 우리. 부장님이 시킨 느낌으로 어. 그냥 한번 보여줘. 좋아 좋아 한번 보여줘봐. 안돼 안 저도 안무가 좀안 익어가지고 천천히 보어들어요 <웃음> 대한민국의 마지막 고랑이. 어흥 뚜둥뚜둥 뚜둥뚜둥 뚜둥 뚜둥 뚜고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멋있다 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아 뚜둥 뚜둥 뚜둥 그스탠드업 코미디인가 스탠딩 코미디? 응. 음. 스탠더드 코미디. 스탠더드 코미디. 그거 재밌어. 그거 보고 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현이경한테 말을 했어. 문자를 했어. 우리가 우리 한번 하자고 스탠딩 코미디. 완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웃음> 현이경이그 멤버들 안 부담스럽겠냐? 괜찮냐? 그래서 나 엄청 부담스 그건 좀 걱정스럽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그것 맞아도 재밌을 것 같은. 근데, 근데 차라리 그렇게 아. 대놓고 웃겨 하면 더재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차라리. 응. 음. 재밌긴 하겠다 근데.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그게 갑자기 아이디어 회의하네. 이또한 어, 사담이니까. 이, 이, 어 이게 우리 사담인 거야, 그렇지? 아, 사실 이제 월드투어 갈 일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간 날까지 그 흐름을 안 집어줘도 돼. <웃음> 이게 사담이라니까. 아니 나는 흐름 집어줄 <웃음> 생각이 없어. 평소에, 평소에 찝어주잖아안찝어주잖아 형. 아 약간 디노 안타까운 게 내가 무슨 항상 방송 생각하는 그런 <웃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 <웃음> 아 그래. 어. 응. 그러니까 너가 그게 자연스러워진 게 속상한 거야, 쟤는그면 싸워. 너 그렇게 속상할 게 많아. <웃음> 속상하지 않고 천상 연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웃음> <웃음> 이런 이런 느낌 맞아요? 의심마지마 그런 거 항상 물어보잖아 다 맞대 편하게 편하게 해 피지심들은 다 맞아 아 형들 전원우일기 봤어? 와, 아, 전원우일기 그 자리 <웃음> 전원우일기 봤어? 아, 전원우일 <웃음> 재밌더라 정원우 원우일기 <전우> 정... <웃음> 썼어? <웃음> 어 전원우일기 아, 콘텐츠 찍었잖아 콘텐츠 <웃음> 형 할아, 할아버지가 한거 있잖아 아충막 아, 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대체 대체 대 자기, 그, 하, 할, 할아버지 캐릭터 되게 변신했잖아. 근데 영통 펜슬을 최근에 같이 했다, 옆에서 진행을 한, 그니까 옆에 그 팬분들 얘기하는데 팬분들한테 그거를 되게 진솔하게. 음. 제가 이번에 고잉 음. 세븐틴에서 약간 좀 되게 색다른 시도를. <웃음> 했어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아니야, 나는. 나는. <웃음> 아니 그게 별, 그니까 그게 아, 너무 귀여웠어. 그니까 너무 어. 뭐랄까. 아니 순수하고 막가 어, 다르게 얘기했는데. 어 그런 얘기 하 했어? 이제 뭐. 그 다음에 고인상태에서 어. 진짜 새로운 모습이고 진짜 어. 이상한 나의 모습. 모습을 아, 볼수 있다. 이상한 나의 어. 모습. 이상한 모습을. 이상한. 어. 거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 그리고 뭔가 것 그, 것 같아. 자기의 어. 변신한 그 모습을. 자기도 살짝 기대하면서 얘기하는 게 야, 너무 귀여운 어, 거야. 뭔지야? 어, <웃음> 나 궁금하고 네. 있어. 이제 우리가 팬사유를 하면 영상 통화로 팬분들이 애교 뭐세개 해주세요, 다섯 개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어. 그러면은 각자 다섯 개면 뭐해? 오 어? <웃음> 좋다. 아니, <웃음> 나는 다 있어. <웃음> 다섯 개 뭐해? 그러니까 본인이 <웃음> 나도 익숙한데 익 있을 거야. 나는 나도 나는 거형 뭐해? 나는 하트, 하트, 하트 뭐 이렇게 세 개를 해아 근데 다섯 개, 5종 세트일 때가 있잖아 그리 이제 보람을 꼬집고 브이 한번 하고 있고 <웃음> 준영준영 애교 3종 세트 해달할때뭐 해? 팬들 고양이 좋아하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웃음> 너무 귀여워 초시 형, 호지형귀여 그럼 너는 이것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는 이거를 호랑이를 면 마지막에 항상 해서 응. 세개뭐 3종 세트 하달라면 그냥 여기서 응. 이어서 가고 오.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나랑 비슷해 이기서이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아가세개서여그서여기우 여기서. 여기서. 여다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해 주세요 하면 우와 여기서. 여기서. 여우서우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서. 여 아 약간 묶어가네 약간 어. 한 세트로 난뭐 어. 15종까지 가능하지 15종 2차 하자 벌써? 어, 벌써? 벌써? 어. 네. 그래? 2차 가자? 어. 야 지가 생겼을 때 벌써? 하자. 아닌데 왜? 한대 보다 보고 1차 가자 하잖 이거는 좀 속상해 해 줄래? <웃음> 너무 속상해 그거 <웃음> 이건 너무 방송. <방수색>. 해 <웃음> 이거 내 시선 변화가 아마 우리 에정전기 어, 잡혔을 어. 거야 난 전혀 지금 자차 타임이 아니라서 했거든? 아니 벌써? 지금 안? 아니야 아직 그래, 나 <웃음> 왜? 왜? 벌써? 어, 벌써? 벌써? 어. 그래, 이 차가 있어? <웃음> 나도 저걸 못 봐서 그래, 나도 저걸 그래, 못 봐서 이차 스케치북을 막 내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래 <웃음> 이차 진짜 스케치북이 만화의 매력이 있어 이 차로 가자 이차 가시죠 이거 내가 보기 보리차 같은데? 좋다, 보리차 어 아, 뭐야 그거다, 그 아, 하이브 하이브 말고 아, 그 음료, 음료 스파클링 우롱차 아니 말고 어. 이거 그럼... 진저해. 아, 아, 진저해. 이렇게 2차 만만든 사람들끼리만 어. 와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까 불편해. 서 기존해가지고 아, 나 한마디도 안 했잖아. 아, 아, 나나나 진짜 어, 아니, 충분히 회식이다, 지금 나 진짜. 진짜, 어, 진짜. 한마디도안 했어. 진짜. 회식 2차는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회식 2차는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시식 2차는 맘에 맞는 사람들만 있잖아, 지금. 그럼 아, 어때? <웃음> <웃음> 야, 진짜 다있지 앞방대가 아, 이렇게 불편해 보이지. 일단은 맛있게 먹자. 다 같이 짠한번 할까? Cheers! Cheers! 짠한번리짠 해. Cheers! 체체. 누명 좋아? 두명 좋아? 누가 콜? 누가 콜? 알잖아. 근데 난 진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오. 벌서 어, 보통, 보통 다들 분위기여지만 보통 다들 한잔 할때 어때? 나는 좀 어두운 게 좋거든. 디노가 밝길 네, 많이 타잖아. 나 많은 근데 어두운 거안 좋아해. 난난 개인적으로 어. <웃음> 진짜리 안 맞는데. 어, 밝은 데좋아 해. 너 민규랑 잘 맞겠네. 우리 다음 생에 만나자. 그래 그래. 다음 생에 만나야 돼?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럼 토크 주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은가? 그래, 그래, 그래 진짜 좋다, 야넌 뭘로 태어나고 싶은난 다음 생에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어 새난 그걸 잠도 사냥꾼. <웃음> <웃음> 어 잘한다, 잘한다 야, 너한테 먹이 주는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먹이 주는 사람? <웃음> 유람선에 왜 자꾸 이미지 렇게이 챙겨. <웃음> 하던 대로 해. 네, 알겠습니다. 자유로운 선은 뭐 이미지 안 챙겨. 네. 왜냐면 왜, 아, 이유를 들어보자. 왜냐면은 너, 내가 최근에 네. 이제 이방송에 나갈 때쯤 내가 사진 하나 올릴 거야. 아, 뭔데? 흑백 사진에 그 공허한 하늘 속에 프리덤 <웃음> 가득한 시체가 한말 있어. 역 네. 대급으로 멤버들 중에 인스타 못해. <웃음> <웃음> 근데 정말 글쎄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뭐랄까 어. 나 무슨 저번에 어. 뭐 어디 자연, 자연 찍으러 가 우리 콘서트 VCR 찍으러 간데 있잖아 어. 대기실 버스 옆에서 찍었는데 아 익산에서 아, 한 거? 나 무슨 어디 거태산 고... <웃음> 찍은 줄 알았어 <웃음> 아 거기가 채석장인데 응. 어. 익산을 나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거긴 처음 가보더라고 아나 음. 음. 최근에 어? 이거 진짜 찐 얘기긴 한데 소희 선배님 만나고 왔잖아 소희는 나뭐 어, 유튜브 찍었잖아 신장이 그렇게 콩닥뜬 게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 소희 두님이 우리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어, 많이 맞아요. 찾아보시고 정말 연차가 이렇게 됐는데 이만큼 열심히 하는 그룹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음. 되게 모니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난그 말, 그런 그말 들을 때 제일 뿌듯한 <웃음> 나는, 나는 한 나오고 나서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 음, 막이연차에이 정도로 열심히 신인처럼 하는 음. 친구들을 음. 네. 솔직하게 듣는, 말해도 돼? 드문데 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원대형 월드 <웃음> 찍다가 너무 <웃음> 안무가 편했잖아요. 어, 어. 그래서 내컷 할게요. 원대 없이 원대형 뒤에서 보지자. 누구 들으라고도 아니야. 혼잣말로. 아 행복하다. <웃음> <웃음> 내가 원래 <웃음> <진짜> 음악 방송은 <웃음> 우리가 세번 이상 진짜 못 추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건 음. 진짜 5 0분도 <웃음> 어, 가능할 것 같아. 맞아 맞아. 어느 날뭐 100번이라했어. 아 이건 어. 아, 100번도 가능하겠다. <웃음> <웃음> 달링도 진짜 좋았어. <웃음> 음. 달링 <달링자별로>. 좋지.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몇주 한잔 하자 자, 그래. 내가 들어와 찌일 리아좀 빼주면 고 이럴 때좀 <웃음> 혼잔해 Everybody Cheers. <웃음> 짠 명호권 약간 좀 새끼 있진하다? 흑매주인가? <웃음> 주 <맥주>. 그런가 봐 <웃음> 아, 재밌으려고 아, 한 거구나 <웃음> 잘 먹겠습니다, 이차 회식도 재밌게 즐기시죠 네. 눈 컨셉 아니냐? <웃음> 아니요, 예. 즐기시죠 지그시죠? 지그시죠? 이게 왜 컨셉이지? 원래 회차이 차근 거고 어. 바 집에 가는 어. 거 아니야? 확실히 그 느낌이 있는 거 같아 현실 회식처럼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 맞아, 그 맞아. 좀 그래. 있어 그렇게 는거야 <웃음> 요즘 MZ 회 대는 계속 그 생각이 <웃음> 돼아 집에 가고 싶다 그거 뭐 알지? MZ가 음. 뭐의 약자인지 알아? 어 뭐의 약자인 거야? 물량이 뭔데 형 뭔데? 여러분 불러서 누가 본 거야? 한글 수도 있잖아 <웃음> 한글일 수도 있지 어 맞아 <웃음> 팀 퇴근고 재미있는 <웃음> 너무 재밌다, 재밌다. 한번더 할까? 아, 진짜 이조합다 너무 좋아 아 근데 확실히 아. 단체로 있다가 아. 뭔가 나 이렇게 좀 난, 반반 나눠지니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좀 좁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지 알아? 무슨 거? 거리가 좁혀졌을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너와 나의 거리? 오 응. 그렇네 그렇지게또 얘기할 해수 아. 있고 아. 단체로 있으면 이렇게 응. 뭔가 확산되니까 그게 좋다 조정아 응. 뭐가 <웃음> <웃음> 나, 되게 괜찮은데? 아 근데 진짜 좋다 도겸. 그냥 아, 그니까. 밀레니얼은 오, 옆에서 옆에서 옆에서 진짜 그 얘기하고 <웃음> 나서 어, 계속 짜져있어 어, 어, <웃음> 어, 어, 어, <웃음> 찾았다면 <웃음> 야, 아예 그 얘기 너무 간지 꽤 시간 되는데 이제 설명해줘요 뭐야, 해봐, 해봐, 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야, 야, 궁금하긴 해 한번 가르쳐드려 8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그그 응. 그 시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밀레니얼라고 음. 아, 그렇지, 그렇지 희망이 밀레니얼 세대네? 81년부터 90... 95년에 있으니까 형은 95년. 아, 그아 MZ가 아니... 아, 아니야 그러면? 아, M이 밀레니얼 그게 밀레니얼이고 이제 아, 밀레니얼 96 밀레니얼 96년부터 아. 2005년까지가 Z세대 아, 아 Z세대? 그래서 아 그걸 m. 다 초음에서 MZ라고 난 Z고 형은 m z, z, z 대인 거네 그러네 MZ 어. 아니지 95년까지가 M이고 z. 그 후로는 Z라니까 너가 Z지 난 Z고 형은 M이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형한테 지금 슈화 형이 m 이라 내가 m 이란 맞아 맞아 너말도맞이야 우리 한번 하자? 근데 너 양이 안 주냐, 세워졌는데 당이 <이제 böl hace 목명> 음... 너무 많아서 꼬대 같은 발언이긴 했어 너왜 양이 안 주냐는 진짜 응. 회식에서 응. <목마 understandable> 마시에서집 가고 싶게 만드는 응. 음. 가도 되는데난안말려 가고 싶으면 가 가고 <목마> 싶으면 가? 가? 어. <목마> 택시 불렀어? <목마> <목마> <목마> 약간 그냥 돌고 돌아 다시게 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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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거야. 산, 아니, 아니, 엄청 약간 사소한 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이거 아니, <웃음> 너무 아니, 아니, 농담, 이거 자체가 농담이야 너무 무서워 아 자체가 농담이고 이거 자체가 농담이야 대님이우리 재계약돼 이거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자 <웃음> 아니, 어짜비 짤려 어짜려님이 웃을 때는 어짜비 짤려 대님이 웃을 때면 어짜비 짤려 뭐야, 대표님 계셨네 그래서 콜스다니야 되는 지 마세요. 아니 나 이거 다참 농담이었어. 커트 있어. 땄다. 응. 아니 형은 농담 같은 아, 호시 형 <웃음> 진짜 농담 같은데 제대로. 코시아 지금 뭐 나올라 <나오려고> 했어 <웃음> 지금 제대로. <웃음> 대표님한테 영상 편지 한 번. 아 어. 그럼 앞에. 어. 그럼 <웃음> 저쪽 카메라 보고 어, 영상 아니, 편지. 한번. 제가 뭐뭐 <웃음> 뭐 차린 건 없지만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아, <웃음> 저는 플래이스 너무 사랑해. 얘네 얘 진짜 사랑해. 야그 진짜 울더라. 야, 그 진짜 사랑해. 사랑해. 진짜 진심이었어. <웃음> 진짜 예. 울더라. 음. 저희 어릴 때부터 첫 회사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플래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를 이렇게 멋있게 프로듀싱 해주신 게 저희 팀이. 헤롱제이. 사람이 원래 잘안하던 소리 하면 입이 꼬여요 <웃음> <웃음> 맘이 없는 소리 하면 혀가 말려요 네, 오케한번 따라 어. 한번 할까? 햇더 파리 자네 츄스 야 근데 호시가 진짜 애사심이 가득한 게나 진짜로 호시 취한 걸몇번 봤으면서도 우는 건 처음 봤어 그치. 호시가 유독 회사를 많이 좋아해 <웃음>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웃음> 좋아해. 그러면은 나도 좋아해. 아니 그거는 유독 유독 유독 인간들 아니 <웃음> 그러면은 다들 만약에 진짜 이게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다고 치자 어. 아티스트 말고 어. 직원, 어. 직원, 직원으로 직원으로, 직원으로. 어. 그러면 직급이 또 어느 정도까지 갈것 같아 나는 이제 이사 다 왔다고 봐 형은 어. 이사 형성격이 아, 아, 아니 뭐, 사... 처음부터 해가지고 야 이거 게 사... 올려 사회생활 더 잘해 아 근데 그건 인정 어. 사회생활 잘할 스타일이야 빠르빠르 음. <웃음> <잘해. 웃음> <저희> 대표님 아니라고 그러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이렇게, 자, 이거는 이사님 자리고 형나 어, 항상 그 분이 옆에 있고 싶 아 기서! 기서를 하고 싶다고! 아니, 야, 기서, 의전! 의전! 의전! 의전 어, 의전이 어, 거지! 의전팀! 어, 아, 의전팀! 어, 의전 어, 어, 의전 어, 안전하게 모시고 어, 어. 형과 형은 정산재무 쪽 잘할 것 같은데? 나? 깡깡하게 나는 법무팀 쪽에 아, 있을 아, 것 같아 하나의. 어디? 어디? 법무팀! 정무팀. 약간. 승권이는 신인 개발팀이지 신인 개발팀 나는 캐스팅 디렉터 약간 캐스팅 매니저 쪽으로 학교 축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할 수 있어 어떻게 고실 거야? 내가 막 학교에서 나왔어 친구들이야? 이렇게 생긴 어. 친구가 뛰어가. 어, 어, 친구분.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혹시 너무 지금 눈에 띄어서 그런데 돌을 쓴것 같아요. <웃음> 확실히 눈에 선함이 있다. <웃음> 저, 저 착한 건가요? <웃음> 네, 너무 좋고 근데 뭔가 안에 열이 많아 지금. 열이, 그러니까 열이 빼줘야 되는데. 어떻게 <웃음> 네. <열이> 빼줘. <웃음> 열을 빼줘야 돼요. <웃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 <웃음> 뭐하니? 여러, 여러분 이런 누구세요? 식으로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자 캐스맨이 정확히 명함을 제시를 할 거예요. <웃음> 네. 아까 우리 그 해볼래? 그러면? <웃음> 뭐? 스탠딩 코미디 그 해볼래? <웃음> <웃음> <웃음> 너가 여기서 근데 약간 분위기 좀 보여줄래? 나 궁금한 게있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아니, 시범 보고 할지 말지 야, 나도 모르니까. 어떤 느낌인지 어. 봐야 될거 같아 어. 가자, 가자 어, 아, 우리 오늘은 부담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범아, 어, 너가 먼저 주면 안 되냐? 아니, 난... 아, 아난 부담스러운데? 아니, 아, 아, 둘이, 아, 둘이 가위바위보 그럼, 둘이 아, 가위바위보 안 내면 친거가 가위바위보 자, 민규가 간다 제안한 사람이 먼저 해, 어? 편하게 해, 먹길 이유는 없으니까, 쟤는 지금부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웃으면 나가야 되는 거야 웃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거야? 이거 뭐 해야 되나? 웃겨야지 그냥 <목소리> 설마, 설마 <목소리> 설마 진짜 포기하는 <회개하는> 거야, 민규야? 왜 <목소리> 그랬어? <목소리> 아니, 한번 해봐, 어제 편집이란게 있으니까 <목소리> 나가 잘 못하는데 <웃음> 근데 민경이 소리 냈어 야 근데 야뭐 그냥 서슴없이 우와. 그냥 다 해버리네 아니 이건 뭐어 편집해 주니까 <웃음> 그대로 나가는 거지 편집 면안 될걸? 응. 삐처리 많이 쓰세요 트루메 <웃음> 왜? <웃음> 트루메 삐처리 요즘은 회사 사람들도 우리 잘안 지켜줘 <웃음> 지켜주시지 나가도 해야지. 나했어. 형 웃었잖아. 그럼 계속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 왜 하자고? <해야죠? 웃음> 아니야 하자. 왜? 나도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는 거 같아서. <웃음> <웃음> <근데> <웃음> 네가 살리면 돼 지금. 사실 재미가 있었어. 그러면 민규 했으니까 <웃음> 한 명만 더 해보자 그러면. 나 번혼이만 가자. 조슈앙 가자. 아 번혼이 아니면 준영 가자. 초반 약간 어색해서 그러니까 준영부터 가볼까? 왜 어색할 때나요? 형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 재. 형이 그 뭘해도 상관없어. 부담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웃겨 보는 거야. 부담 갖지 마. 우린 개그맨이 아니니까 음. 가만히 편하게 밥, 밥 먹으라고 놔둬도 그래야? 어떻게든 발 바라 어떻게든 웃기려고 봐야 될 바라 웃고 <웃음> 싶어서 내가 아 여기 염수시니가좀 춤추고 싶네 아 웃기잖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타까운 아, 아, 아, 아, 거지 안타까운 웃기긴 한다는데 아, <웃음> <하나, 근데. 웃음> 버논, 버논이 마지막으로 나가자 아, 버논아 너하고 어. 가너딱 끝내자 어. 그만해 이거 여기서 끝, 끝내자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더 끝내 이제 뭘 해야 돼? 먹고 있던 거 아니지, 이 어, 그어좋아았어 <웃음> <어떻게 웃음> <웃음> 아, 야, 이거 아이디좋좋았아이디 아, 아, 좋았... 아, <웃음> 너무 어. 좋았다 오, 뭐야? 어, 이게 좋았어, 이거 뭐야 <웃음> 진짜 괜찮았어. 나는 맥... 이거 먹줄 알았는데 먹는 줄 몰랐어 <웃음> <웃음> 근데 너무 좋았어 소리도 ASMR 니까 깔끔하다, 기 끝내자, 이제 그만하 아 근데 여기가 거기입니다 어디요 그 디노 댄솔로지에서 승관 디노가 7인 훈을 여기. 쳤던 아 어, 여기서 사진 찍고 가야겠네요 음, 아 여기가 찍어. 가세요 여기가 그포토 소리구나 음. 음. 웃기다, 갑자기 별 얘기하는데 되게 웃기다 그러니까 뭐 야, 별 얘기하라는데 왜 이렇게 재밌냐 근데 진짜 <웃음> 야, 재밌다 너 근데 퀴즈 취한 거 아니지? <웃음> 어, 아, 아니, <웃음> 너, 좀, 뭐야 이거 <웃음> 호시 눈물이 나야 <웃음> 취한 거야 그래, 그래. 울기 전까지 아, 취한 아, 게 기준의, 아니야 아니, 근데 호시 그거 찍고 나서 주변에서 진짜 호시야 술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진짜 많라아나 그래. 그래. 진짜 연락 안 오는 사람들까지 연락 와서 술 먹자는 거야 난 진짜 안 먹는다고 술 원래 했어 근데 진짜 여워서 너무 잘 나오고 입덕 영상이었어 너무 잘 나갔어 그래서 승관이 꼬꼬노는 촬영을 봤어 <웃음> 야 이거 야. 나갈 때쯤이면 이거 한3 개월 뒤에. 그럼 순간에 큰 모시지. 야너 진짜 알았어. 너도 진짜 대화이다왜왜 왜, 왜? 아 왜? 내가 이번에 페이스터스한테얘말 많이, 많이 해봤잖아. 음. 야 힘드지, 힘들지. 어, 힘들지. 힘들지. 에너지가 오지, 오지, 에너지 소모가 에너지 엄청나. 왜냐 어. 우리가 원래 하던 스케줄에 추가되는 거잖아. 음. 개인 그치. 스케줄이 대단한 거야. 사실 원래 하는 스케줄도 힘든데 얘는 이것까지 저거 하니까. 근데 이제 요즘 느낀 게뭐 우리가 십오야 나가도. 우리의 <웃음> 콘텐츠 안에서의 텐션, 멤버들의 분위기랑 거기다 네.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그 게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음. 아, 매력이 아 매력이 있어,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또 여기서는 멤버들이 아, 막더 어. 주도하고 내가 오히려 막모리를 받고 아, 그치, 그치. 근데 거기선또 멤버들이 나랑 엄청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렇지 아, 그렇지 보면 와 진짜 어떻게 승관이가 어, 음. 승관이가 음. 난 이게 좀 오그라드는 데또 뭐 좋기도 하고 아. 아, 근데 나가 15회 나갔을 때는 진짜 <웃음> 뭐야 순간이가 잘했어 든든했어 어, 잘했어 응, 든든하더라 진짜 진 그렇죠. 신기했어 나영수 PD님께서 또 이제 고행 세븐틴들 보셨대 아유, 너무 감사하죠 성공했다, 우리 <웃음> 기현석이 형 우리 성공했다, 진짜 <웃음> 응? 아 분위기 좋으니까 3차 안 했다 이거, 안 했다, 이거. 네, 아 분위기 아, 네. 좋잖아 진짜. 아, 3차는 어떻게 뭐 우리 또 따로 찢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뭐 너는 좀 괜찮아? BGM이 아, 났었어 살짝 살짝 오르긴 살짝 한다 난취했어 BGM이 약간 클래식 음악 하나 있으면 딱딱인 아니 맥주인데 무슨 클래식이야 아. 맥주도 형 요즘 수제 맥주집 있잖아 클래식 아. 나전 아. 맥주 세계 맥주집 그런 데 보면 아. 진짜 그러니까 어. 넌 알겠는 게너엄좀나대고그러지좀 맞춰봐 계획이 없잖아 아직 야 지도 원래 재즈 들으면서 먹지 않았나? 나는 클래식이지 아 퓨전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퓨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냥 그... 원... 아, 원류 아, 아, 제대로 된그 진짜 아, 아, 그런 소품. 더 리얼띵을 좋아해네가만더 <웃음> <웃음> 리얼띵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삼차 로 가볼까? 삼차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여기 호프집 이름이 뭐야 근데? 하이브 <웃음> 하이브 호프 이름 알 아냐? 이게 뭐였더라? 우리 여기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 하는 거. 이 차가 제 특별력으로 다 끄집어내야겠다. 야 호흡이 생각이 안 난다. 아, 아 그치. 저게 정말 키 포인트인 아. 문장이다. 뭘 보고 얘기하는 우리는 왜 웃기려고 할까? 그래. 왜 계속 그랬잖아, 그랬잖아. 우리 왜 웃기려고 해? 너는 계속 웃기려고 그냥. 근 내가 웃기고 뭐. 싶었거든. 근데 나는, 나는 그거야. 뭐.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말하면. 또 있겠지만, 음. 그냥 이 순간 내가 웃고 싶은 거지. 음. 그럴 그치. 수도 있고 맞아 나도 그거 그래서 그거. 그런 거야 재밌는 걸 찾는 거야 뭐 아까 재밌는 거야 재밌고 행복해 나는 어. 누가 웃잖아? 뭐 내가 뭐 하고 멤버들 웃고 사람들 웃잖아? 기분이 너무 좋아 한번더 웃겨줄래 그러면? 아, 요즘 슬럼프야 <웃음> <웃음> <웃음> 그래, 내가 요즘 불행해 <웃음> <웃음> 앞에 얘기 왜한 거야? 상처에 <웃음> 세명 모이면 웃길 것 같은 조합 모이면 웃길 것 같은 조합 그러니까 이게 응. 우리가 어색하지 않고 안 친하지는 않은데 둘이 어. 있으면 대화 주자가 딱히 없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그게 있다니까 있어 어느 정도 좀 살짝 안 맞는 거 아니야? 개인적인 성향이 안 맞는 부분이지 그거 그거는 그거지, 안 맞는 거야 음. 그치 어. 근데 그뭐 나쁜 건 아니니까 어, 그치 나쁜 건아니지 민규호 씨? 어. 이런 거? 아예 안, 안 맞는 맞지, 거? 누구누구? 민규호 씨진좀 웃기다 어떤 게잘안 맞냐, 호정이랑 어떤 게안 맞냐고? 집안? 근데 서로를 응원해줘 존중하는 어. 거지. 그 형이 멋있어. 나는. 리스펙. 음. 우지 형은 누구랑 만나면 좀 그럴 것 같아? 나 있어? 어? 나 뭐, <목소리> <형> 어디 있어? <웃음> <난> <웃음> 나, 나, 나, 나, 나, <웃음> 나 아무리봐도 조슈아밖에 없는데. 삼차 갈까요? 삼차는 삼차는 우리 뭐먹 뭐 먹고 가? 몰라. 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서... 집에 갈 사람들 가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합시다. 갈 사람들은 가도 되는 거예요? 되겠거 아니 아까 진짜 쿠션 간대여가지고 지금. 갈수 있냐? 쿠션 말만 하잖아. 모르냐 하긴 해, 말만 하긴 해. 말로는 뭐 지금 전국 집회 다 했어 어. 그래서. <웃음> <웃음> 건배하면서 끝냅시다 네, 가자, 네. 가자. <웃음> 갑시다 장차 어. 노아콜노콜아고잖아 <웃음> <웃음> <웃음> <로알코, 로알코. 웃음> 얘 고인비어잖아 고인비어 취한다 어. 아 진짜 데 어. 아까부터 너무 많이 먹긴 하더라 이거 진저일 맛지 애플 주스 같은데? 같은데 이거 뭐야 콜리 진저일이 진저일 이거 음료, 음료수네 아, 뭐 나는 앨범. 닭다리 아, 아, 콜라, 콜라 사이다, 사이다 섞은 거야 <웃음> 그러니까 나, <이> 아 콜라 사이다 섞어 그니까 나아 진짜 <웃음> 콜라 사이다 섞었대 아왜 이렇게 아는 척해가지고 진짜 아, 진저일 맛이야 아, 진짜로 왔지 아, 진저일, 진저일. 아, 야, 향이 진저일 진저일에 우리가 그 조리법을 하라는 거 아니야? 어, 콜라 사이다 콜라 섞는 거야 네네